네이버 지식인한테 보면은 여자친구가 생일을 하는데 음. 초콜릿이랑 이런 거 잔뜩 사가가지고 간호하면 좋을까요? 라는 음. 걸 답변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웃음> 여친이 끊이지 않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여친이 끊이지 않는 남자가 있나요? 잘 생기지 않았는데 왜 여자친구가 계속 있지? 라는 생각은 한적이 있어. 잘 생긴다고 여친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 생긴 사람들도 여친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못 어, 생겼어? 아니 아니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아, 이정재 배우님만큼 잘생기지 않았다는거지 애플 제품만 쓰는 남자. 어? 이게 관련이...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관련이 있나요? 이 남자가 애플을 들고 있을 때의 매력도와 삼성을 쓰고 있을 때의 매력도. 아... 애플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건 인정하긴 하왜왜 음... 음... 음... 어떤 부분의 차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나를 찍어줄 때 갤럭시로 찍어주는 것보다 아이폰으로 찍어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아이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만 쓰는 남자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아이폰으로 사진 찍고 저한테 에어드롭으로 보내주는 거 음. 좋아요 음. <웃음> 뭐 옛날에는 진짜 애플 쓰는 사람이 이상형이기도 했어요 아 진짜? 응, 응, 응. 그러면 메리포 선수 몇점 주세요? 저는 이거 6점? 아마 유진이는 이거, 음, 이거. 상황이 있나? 아무 사진도 쓸걸요? 맞아요. 닭 1? 왜요? 아무 뭐, 굳이 애플 제품만 쓸 필요가 있나? 다음 운동하는 남자 이야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 6점에서 7점? 왜? 네? 이 사람의 몸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 되게 일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네? 그러니까 요즘을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운동하하는좋좋아요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저랑 같이 뭐을 것도 좀좀으러 음, 가줘야 음. 되러 가줘야 그러는데맨그러는슴살날 닭가슴살만 러면막이러면은 제가 좀 힘들죠? 그렇죠.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가 좀 되게 멋있다고 라 느끼긴 하는데 네. 뭔가 저한테 권유를 할것 같다. 이런 느낌이 <웃음> 있어가지고 <웃음> 그치, 그치, 그치. 저는 그치, 그치. 점수가 좀 낮은 그치. 것 같아요. 그럼 죠 3점동 오! 자기 자, 열심히 하는 남자! 와 이거 뭐! 이거는... 넘버 10 아니야? 넘버 10? 10 10점이죠, 10점.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남자를 왜좋아 할까요?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그쵸.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나와의 사랑에도 열심히 집중할 것 같아.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특히 저희는 이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직장 내에서도 인기가 꽤나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럼 그지. 아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사랑이랑 일이 있어. 음, 음. 사랑에만 존나 집중하는 남자. VS 응. 일에만 존나 집중하는 남자. 하... 기념일이거나 내 생일인데도 아나 일해야 돼서 그것까진 아니지만 밤늦게 오고 막 근데 사랑에만 집중한 남자? 일디전이야아 저는 저는 그냥 차라리 일안 하고 나랑 많이 놀아주는 남자가 좋아요 강아지가 나는 사랑이 우선인 사랑이 좋아 다음! 오디오 안 비는 남자 오디오 <웃음> 이거 좀 <진짜> 애매한데? <애매하네.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안 비는 분들 근데 엄청 선호하진 않아요 어 왜죠? 왜죠? 이게 침묵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어색해하면 안 된다 근데 오디오 존나 비워 말하면 응? 음, 네? 너가? 아 그럼 존나 패야지 무시무 뭐 어주러 어주라는 거야. V S 어디로 존나 안 비어. 아 그래 아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나 이거 사고싶어너너어떻게 할게 어너 이럴까 너 이럴까. 아난난 어디로 난 어디 오디오... 뭐 아, 안 비는 사람 게 그러면 그 욕이라도 있어좀 닥치면 안 돼? 아 싫어. 그래 그럼 너 어때 얘기해 하고 나 무시할 수라도 있잖아. 버스도 피자. 어. 어때? 아아 그, 그래서 난 정말 어디 안비 사람이 좋아요. 음. 와 근데 오디오가 사실 안 비는 정도까지면 보통 매력은 좀 덜하지 않나? 아 근데 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또 계속 꺼내는 사람일 수도 있죠. 대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좀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선생님 요거 정말 중요하다 보다 뭐. 은근히. 약간 이 사진을 봐도 응. 여자 두 분은 약간 즐거워 보이는데 남자는 살짝 좀 지쳤거든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남자가 그 왼쪽에 앉아있는 분들 좋아해요. 음. 쳐다보고 있잖아. 어, 그러네. 어, 그러면서도 저, 저분은 이 사람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저 남자는 저 여자도 관심 있어요. <웃음> 오, 행복한 커플. <것 웃음> 다음. 다음, 핵인싸 남자. 그 핵인싸들이 보통 연애는 진짜 안 끊겨. 그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인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친.. 입장에서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 나 이외에 어, 모임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8점! 어? <웃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다내를 부르는데 내여자는또 챙긴다? 아 이게 진짜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아 이거는 9점 주고 싶어. 근데 매력이 느끼기도 하는데 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다음! 다음! 깔끔한 남자! 아, 어, 깔끔한 거 너무 좋아. 깔끔한 거 10점! 어 진짜? 아 이거 누가 싫어하나? 내가 원하는 깔끔한 남자는 깔끔해. 머리나 눈썹 막 이런 거 깔끔하게 그리고 남자들은 손톱 정리 잘 해야 되거든요? 자기 관리랑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매력도는 뭐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 줄 뿐이지. 너를 <웃음> 안 만나? 왜? 너가 더러워? 네! 깔끔한 남자의 설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비누 향기? 아아 아, 그러네. 사람이 채취에도 이제 깔끔히 포함이 되겠네. 그래 그렇죠. 그렇더 아... 깔끔한가요? 자신에게는 안 깔끔한 것 같아요. <웃음> 왜요? <웃음> 어, 양치 안 하고 바로 촬영하고. 적금 어, 했는데? 이런 거막 자랑스럽게 할게 당연한데. 다 누나 있는 남자? <웃음>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매력이 될수있어 근데 이거 진짜 여자친구 만난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 어. 한상람 별로 안 가지나? 맞아. 그것도 있어. 너 누나 없지? 있는데? 아 어, 진짜? 너 그래서 여친이 끊이지 않는 거야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래? 어, 너 남동생 있거든요. 예. 누나들은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외모를 좀 꾸며줄 수밖에 없어요. 음, 제 눈에 거슬리거든요. 음. 음. 나는 친척도 여동생이 한명있나 그, 그래. 래그잘 음, 음. 몰라. 그치 네이버 지식인 한테 보면은 여자 친구가 생일을 하는데 음. 초콜릿이랑 이런 거잠뜩 사가가지고 간호하면 좋을까요? 라는 음. 거에 답변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웃음> 이게 누나가 있는 남자들이 여동생 이 있는 남자들은 또 달라요. 어. 여동생 있는 경우에는 좀 다툰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근데 막 누나만 세 명이고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아, <웃음> 선물을 그만큼 더 사야 되잖아요. 어. <웃음> 다음. 본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아는 남자. 10. 아, 이거 저는 완전 좋다. 요첫 번째. 첫 번째. 아유, 첫 그, 번째. 그, 그 저게 뭐람? 이게 음. 왜 여자 나...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냥 네. 그만큼 본인의 네. 외모에 관심이 맞아. 많다는 뜻이거든. 진짜 중요해. 남자들은 옷만 잘 입어도 잘생겨 보여. 본인한테 올는 스타일 아는 남자? 많지 않습니다, 제생 근데 진짜 많지 않아요. 취지종이에요. 눈웃음 치는 남자, 양정훈 나도 이거 보자마자 정훈이를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훈이다. 저는 눈웃음 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아 진짜예요, 진짜. 저는 그냥 웃으면 눈이 감겨져요. 아 진짜 안 좋아요 저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끊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매력도는 떨어져요. 음... 어. 양정훈? 마지막에. <웃음>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 아유 빨리 100점 적어요. 이거는 여자친구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훈이. 아 정훈이 말 예쁘게 하지. 사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 진진짜로아그 인정할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말을 이쁘게 한 남자들이 주변에 여자는 많은데 응. 여자 친구가 없던 것 같은데. 아 여친은 끊겼어요. 아 정훈이는 말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배기를 못 가기도 하는 거. 그랬거든요. 배일마다 아, 말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 잘 <웃음> 해가지고 이제. 마태야 오늘도 데이트해서 너무 행복했어.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나한테 마치 꿈만 같다. 그렇구나. <웃음> 잘 가. <웃음> 아, <웃음> 제가 이렇게 만 봐도 알겠지 않나요? 나는 차라리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사이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말을 이 되게 하면 좋진 않을까? 1 0 같은 말이어도 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시발 그랬어? 야, 좋같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쁘게 하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말을 예쁘게 하면 같은 상황에서 혼날 상황에서도 안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오. 진짜 너무 미안해. 사실 바람을 피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는데 응.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네가 또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돼가지고 연락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러 도서난 진짜 너무 고마워. 이러면은 다시 사귀진 않겠지만 안 좋게 헤어지진 않겠다. 여친이 끊이지 않은 남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친보다 약간 여자. 보통 이제 여자가 끊이지 않으면 여친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음. 근데 저는 여친이 끊지 않으려면 한 명을 서로 사귀면 돼요. 오.. 끊지 않네요 맞죠?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결혼합시다! 유도제품의 어, 여친이 끊이진 않는려면 같이 살아 보이는 대성공! 아 이거 또 어려 보 이거. 네. 대성공! <목소리> 오 귀엽기. 아, 잘하네. 형님 어때요? 효주랑 첫첫 경험이죠. <목소리> 맞네 나랑 처음 해보는 거구나. 이거 카메라 끄고 <웃음> <웃음> <웃음> 싸움만 들으면 <웃음> 그기겠다 까만 블랙 화면으로 음. <웃음> 사운드가 나가요? 아, 리더십이 있어요. 일단 리더십이 있고 잘해요. <웃음> 밝아서 좋아요. 조명을 어둡게도 되겠는데요? <웃음> 불 끌까? <웃음>